오오! 볼게요. 첫 포인트가 15분밖에 안 걸리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무창포에 왔어요. 무창포 체이스 낚시, 9키 m 입니다 오, 백조기가 이렇게 인기 있는 어종이었는지, 음. 8인승배의 만석입니다.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우선은 좀 털렁털렁 할것 같으니까, 멀미하시는 분들, 멀미하시고, 어. 멀미하죠? 아, 더 그게 더 아니고. <웃음> <웃음> 아이 잡으세요, 오늘.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형태, 이것 좀 손목 좀 보여줘봐. 자, 저희 반려 체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반려 체크하면 띠 주세요. 어, 밤한 11시 반 이때쯤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 어, 상훈아 어, 너 언제 탔냐? 체해주느라고못 어, <웃음> 봤어. <봤을> 아. <웃음> 우린 여기 앞자리 섰어 이거 두개 사왔어요? 세개요 세개? 어 모자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밖에 안 잡는데 근데 여기 선장님이좀 갖고 타시는 것 같아 엄마 어. 가서 체비하려면 힘들어 지금 해야돼 어 알았어 쏟가질거였네 어. 어. 이거를 어한 통에 다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다 원터. 아, 그리고 말씀드리있는데 현수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 지금 작업 만이라고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아. 아이스박스나 바가지 물 퍼가지고 준비야될것 같아요. 앞에만, 앞에만. 뜨거운 덥고서 이렇게 흔들어. 아니, 이게 예. 예, 예, 예. 아빠가. 할지. 자 채비 아들 외수질 한다 그지추좀 끄내줘. 벌써? 오, 요. 아빠 빨리 해 뭐. 와 늦춰봤잖아, 와. 오시알 좋다. 나도 시좀 보고. 나. 물량은 많이 줘, 많이 <웃음> <좋아>. <웃음> 자 루키오 선장님이세요? 예. 아 펀치나 시고잘 생기셨네. 아빠는 천천히 할 테니까 믿기 끼워. 끼우려고. 이거 썬바리 좀 들어. 술을 여기서도. 어, 어, 어, 어. 자,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 해. 아이고 자 아들내미 오면 조금 분주합니다 백조기 저 원래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오는데 이 녀석이 원체 백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녀석이 다 먹었어요 와, 구워먹고 튀겨먹고 하니까 없어 이거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을게 어. 지금 빨리 내려야 돼 <웃음> 뭘 빨리 내려야 저는 두 번을 채비 16호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봐 어어 어. 미끼 확인해봐 내리자마자 바로 찌 어어 어, 어 운전금은 써야 되나? 성태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쓸수 있는지 없는지 이써되겠어어써어 어, 장비는 주꾸미됩니다어 쇼미더 주가 릴은 솔티스일 LP 와 창훈이 날려다니네 오창훈씨라고 열혈구독자입니다 야 허허 아들님이도 한마리 잡았네 창훈아 씨알 괜찮다 보리매 같은데 보리매 아니야 오늘은 아들님이랑 둘다 쭈꾸미대에 갖고왔어요 왜냐면 유속이 낮아가지고 느려가지고 일물이라 추를 가볍게 쓰니까 오우 첫수도 아, 아들은 그렇게 크진 않네 어, 드랙 더 조절해야겠다 나중에 나중에 이거부터 고기부터 갈무리 하는거야 그렇지 리리 이게 자헨입니다자아 입질만하고 마네 바늘을 잡고 빼야돼 어우 이거 왜 입질만하고 마냐 어 뭐야 터졌어 아빠 어 오늘 삽질하네 터졌어아 이건 오늘 아빠 삽질하니까 아들이 많이 잡아야 되 있다야. 지금 이 피딩 때 잡아야 되는데. 집기로 왔다. 탔어. 여기 어 여기 바닥에 있어. 아이고 아빠가 작다. 그게, 그런 채비가 바늘을 깊게 삼켜 자식들이 계속 가요 자식들이? 자, 울려보세요. 바깥쪽 한 군데만 찍어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시안이 퍽해나오 이동하실 때 위에 계신 분들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내려와 계시고 앞에 아이스버스에 시원한 부르고 그들랑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주세요 내려가자, 상태. 그쪽으로 내려가, 그쪽으로. 자, 두 번째 포인트. 오늘 너울 없는 장판이었는데. 와, 뭐, 백조 비 전쟁이야? 내가 여기다 있네? 아들보단 좀 작겠지, 아빠가? 뒤에 나온다. 입질 왔어? 아빠는한마리 왔어 어 작진 않아 오,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크다 이건 보리멀 아닌데? 현태야그쭈꾸미따라서 초리대가 어. 얇아, 얇아가지고 손맛이 좋지 오늘 오늘 백조기출조를한번더온 이유입니다 전용석수 때문에 왔어요 홍어아한번 갔다오고 아주 그냥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불러 아이고 추시즌 대비해서 좌핸들도 좀 하려고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게 잘 안되네요 아빠는 미끼와 어? 미끼 괜찮은데? 와 백조기배 엄청 많이 떴다 그냥 그냥 확 치시는데? 어우 아 아빠 입, 입질었었는데 입질하면 그냥 살짝 올려봐 그럴까? 확확치지 말고? 아 유혹하는 거지 이따 치면 되지 내 반찬 아, 좌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연이잘 안되네요 내 반찬 후후후. 아들 아, 뚜껑, 뚜껑 좀 열어줘 어? 뚜껑 열어놔 어우 염장하니까 아이고. 미끌 네. 장갑껴. 응. 어안 되겠어. 니를 바꿔야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삽질할 수 없어. 아들 화이팅. 아빠 릴를 바꾸길 때까지 열심히 해봐. 어 뭔가 자꾸 머리에서 엉켜가지고니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 왜안 나와? 키태야 그래 화이팅 할줄 알았어 아들 아들이 아빠보다 낫다? 아아좀 살겠네 렇지어 이제 시작됐어 뭐 크진 않지만은 구명 네, 좀 입으세요 단속 중이에요 그리고 멀미 심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멀미약도 주시나봐. 아빠한테 좋았어. 어, 이리 와. 어, 아빠 입질 왔네? 어. 이쪽 이쪽으로 잘 나와봐. 내려갔다가 다시 와봐. 안 돼. 그 그런 행동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어. 어. 이정도지 자 이제 그냥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응 믿게 그대로 있어 아직은 어린애라 하늘이 여기에 끼웠는데 자 플러스 자. 오. 자. 이런데 아빠가 그랬지?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밟아서 위험한데는 이런거 이동 경로하지 말고 우린 팀이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돼 오케이 우린 팀이야 성태뭐줘뭐줘 뭐줘 하면 바로바로 바로 같이 주고 이렇게 하자 응. 내가 그낚시대잡았서 뒤로 온 거야 <웃음> 아니야 이건 아빠가 잡은 거야 어 그렇지 계속, 계속 나온다 아 우리 왜 카운터기 안 갖고 왔지 오그 낚시팀 너좀 크다 야 늘면 나온다 어, 어. 이럴땐 빨리빨리 내리는게 중요해 손태야 여기서는 지렁이를 병아리 눈꼽만 치면 붙이세요 눈을 좀놀다가물 밖이면 올라갈게요 병아리 눈꼽만 치붙이라고 들었지? 아빠도 장갑 껴야되겠다 저맥질이 너무 많다 천천아 아니 천천히 쳤어 어, 이거 두 마리 아니면 조금 큰 놈이다. 어, 이거 두 마리 아니면 큰 놈이다. 이거 봐, 두마리라 그랬잖아. 어, 야, 야, 야, 야. 라인을 보면서 해야지. 이럴 땐 라인을 풀려고 하지 말고 고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푸는 거야. 장인가 진짜? 매퉁이? 오, 매퉁이다. 오, 야, 사이 좋다. 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야겠어 <웃음> 전에 <웃음> 그 철리끼 너무 무서워 <웃음> 그때 사이즈 컸는데 어, 어 와우 사이즈 좋다 <웃음> 잘 나오네요 잘 안나온다고 선택야잘 나오는데 뭐 하기만 하면 더블히트야 아니 근데 뭐 갑자기 쌍거리 더블히트 봤지? 뇌 바늘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쌍거리 손이 빨라야 돼 하당만 너무 찍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들었다 놨다 하자 <웃음> 움직여도 보고 지렁이도 바로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우 씨알이 괜찮아 성태야 감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눈문 나오는 타이밍인데 야왜도도오빠 잡았는데 아빠 웜좀키워볼까 선장님이 주신 얼프웜 이게 액체가 냄새가 조금 심하긴 한데 지렁이 만지기 좀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입질이 좋을 때만 10시 45분인가 보령 기준으로 그때까지 들물이야오여 힘새 좋다 오 달려있어 아빠도 너도 빨리 털어야 된다. 그렇지 손으로 딱 잡으면 끝난 거야요 상태야. 어? 오. 야 진짜 이거 쏙 엄청 나온다 얘들. 어? 어우 정신없다 너무 잘 나오니까. 상태야 힘들면 바늘 하나만 달아 밑에. 아빠가 쓰던 거 있어? 그렇지. 맨 저쪽 거. 어. 어. 방금? 어. 어. 네, 그 어. 어. 요거 시야 좀 된다. 오. 그래? 뭔데 오. 오. 웜에 나온다. 어? 와. 웜에 나왔어. 웜에는 크게 나오네. 그런가? 워밍큰거 나왔어 야오 비교해봐 형태가 어? 비교해 어? 아우 좋아 아우 나미치겠 아우씨 아우씨 아, 아, 거기다 앉아있으면 안되지 아우 진짜 내 반창고를 아우 미치겠네 아우 손맛 좋았는데 아우 속상해 아우 속상해 아빠가 오늘 큰 놈을 잡겠어 잠깐만 올려보세요 이거 여기 놓고 딱 앉아서 하는 거야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 자세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조과가 나오는 거야 아빠도 올라오네 대가리부터 집어넣어 들어가더라고 아까 꼬리부터 들어갔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어 그렇지 혼자 입질 없을때는 그런거야 부지런한 사람이 좁아도 좋다는 말이 딱맞는거예요 그게 어, 구독자님께서 음료수 주셨어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CR이 큰데라고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CR이 마에안 든다고 <웃음> 이쪽으로 좀 빠지셨습니다 선태야 바닥 확인하고 바로 들어야 돼 그렇지? 바닥 끌고 가지 마시고 찍었다가 살짝 들어보고 들어오면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어제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차에서 좀 잤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쩔까 그랬는데 잠이 좀 왔어요. 자 오랜만에 한마리왔습니다오시알이 커졌어. 요. 아틀우 틀린데. 요요 <웃음> 큽니다. 와. 갑자기 시알이확 커졌어요. 아우, 털렸어. 오, 털렸어. 야, 우리 여기만 채워도 너시컷 먹어. 아마 쭈꾸미 시즌 대 때쯤까지 먹을 거야. 아, 오. 아. 이건 보리멸이다 오 그렇다니까 야 보리멸도 이만하면 괜찮다 야 푸티 사이즈의 보리멸이다 이거 푸티 사이즈는 아니야 그니까 푸티 사이즈는 그쪽인줄 알았는데 어어어리가그 어, 어. 놓치면 안돼 <웃음> 이거, 이거 봐봐 요만한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잡아보겠어 야 이거 이건 뭐냐? 장대인가? 메뚜기인가오 장대? 장대는 아닌데? 오오 오, 그래 이거 봐, 조그맣게 다뤄도 물어 사이즈 좋아 얘는 근데 이제 매트로 폼는거아야 됐어 아빠가 너무 세게 잡았어 아빠 응? 어. 아빠도 드실 거예요? 아니. <웃음> 아빠는 안 드실 거예요. 어, 아빠는 아, 아들 먹는 게더 좋아. 난 그럼 아빠 낚시 보경하면서 먹을 거야. 아, 어 그래. 젓가락 까? 응. 아빠는 신나게 잡아야지. 어, 저은 해요 선생님. 뭔가 좋아요. 컵라면도 <웃음> 있고. 에? 컵라면도 <웃음> 있고. 저 봐, 쌍고리도 막 올라와. 그치? 어. 창훈이 막 쌍고리 잡았잖아. 일단 조심해야 된다. 후후 응. 불어서. 많이 불어. 이렇게 괜찮아. 위에 버리면, 응, 밑에 백조기. 잘 나온다. 어. 백조기는 심심하지 않아야 돼. 늦나, 늦나, 늦나. 넣으면 나와. 다윤이가 응. 막 건조하려고 맞아. 방생하면 바로 물고 와. 응? 아빠 이거 놀래미 조그만 거 방생해봤는데, 응. 바로 물고 가더라고. 됐지, 대염 오, 왔다, 또. 가보, 가보, 가보. 괜찮아. 괜찮아. 놓쳐도 돼. 반늘을 조심해. 반을. 그렇지. 봐봐. 밟으면 안 되고 톡톡 치는 거 이렇게. 팍쳐 그냥. 그렇지. 그래. 그냥 팍 쳐는 거야. 오, 씨발 크다. 오, 씨발 큰 거라고 저기. 와. 예. 예, 예. 아, 근데, 선생님, 저희는 좋거든요, 솔직히? 이게요? 예. 아, 이거 훨씬 나와요. 어, 이거 보세요. 막, 막 쌍골이 나오고, 저 사장님 큰거 잡으시고. 잘 나와요, 그죠? 아, 배 자체가 막, 줄도 못굴 정도로 감아대야 돼요. 저희는 좋은데, 그제? 지왜 그래, 아빠 내리면 나오지? 5대5야, 그러니까, 5 어, 칭찬해줘서 고맙긴 한데 놓, 놓치지 않는 건 진짜 중요해 챔질 확실하게 하는 어허, 야, 말하자마자 너 지금 자화자찬하려고 그 얘기한 거있자아 아빠, 아빠, 아빠 칭찬해주려고 한게 아니고 아니 딸려오면서 힘을 잃어 그나마 사이즈 좀 낮네 아이 하품을 못하게 하잖아 아이. 너도 가끔 하품해봐 어 이거 장대같다? 오 오랜만에 오우 야 성의 없어서 그렇지 엉키지 <웃음> 마라 아빠는 바닥 찍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부지런하게 계속 저기 한단 말이야 성태야 어? 아빠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다리를 봐봐 이렇게 앞뒤로 벌리고 몸 중심만 이렇게 성태는 지금 이진대가보 <웃음> <웃음> 아빠가 보기에도 쌀까마니가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 신기하네 그 녀석이 또 물었나? 아빠 그 녀석이 또 물었나봐 어 아닌데? 저보단 좀 큰데? 어 그러네? 형 데리고 왔네? <웃음> 아 되게 되게 싫어하는 형들이었나 보다 구독자님이 주신 초코바 출출하네요 야야 야, 이거 메퉁이다메퉁이메퉁이요어 힘새가 딱 휘는데 메퉁이다 응? 어. 만약에 백족이면 무조건 낚시 줄을 잡고 앉아. 야 앉아 앉아. 와 장원이다 오늘. <웃음> 낚시 줄을 어? 잡고 앉아. <웃음> 장원이다 장원. <웃음> 대박. <웃음> 오. 모... 계속... 어, 목줄을 잘라. 목줄? 머리, 어. 바늘줄. 아, 바늘줄? 응. 잘라. 아니, 앞에가, 아, 그래. 잘라. 바늘... 야, 어.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성태야. 아빠는 이거 살려보자. 사유... 야, 그거보다 작았어, 아빠는. <웃음> 차훈이 아저씨가 쳐다보잖아. <웃음> <웃음> 야, 쳐다만봤는데뭘 감사합니다, 야. <웃음> 쟤, 시셈의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웃음> 그런가요? <웃음> 쉽게 뺄수 있는 거는 빼고, 바늘을 많이 갖고 온 이유가 그거야, 아들. 아빠, 여, 이따 놔줄게. 아빠가 잡을 거왜 니가 잡았냐? 치사. 아, 여기 확실히 시알이 좋다. 이게 아빠가 잡은거여 어. 오, 그래. 좋대니까, <웃음> 오. 어 그래. 시알이 좋다니까, 여기. 오 근데 성태가 잡은 게 제일 커. 이게 좋가 어. 어. 창훈이 아저씨 또 잡았어. 아넌왜 잡냐? 치, 괜찮은 백족이다 야너 다음부터 카운터 갖고 와서 둘 경쟁 한번 해보자 네 <웃음> 비슷비슷하다 아우 야 챔질 진짜 멋있었다 이번에 오, 청훈이아씨 큰거 잡았다 백조이 아니야? 어 백조기 백조기야 니건 네 애조기 나애쪽 어. 아빠도 애조이네 따박따박 계속 나와 어? 예? 모르겠어. 기수, 그 뭐야 기존에 있는 기성 채비로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지 채비 만들어 갖고 한번 써보세요. 그냥 뽕돌에줄 하나만 들고 그게 이치로 더 빨라요. 이야씨. 음, 이런 것만 나오면 와. 나뺄거 어. 같은 CR 다섯 마리 2만 이천 원이에요 지금. <웃음> <웃음> 네. 자, 어, 스웰 좋아. 오차 간다 절반 정도 차 간다 응 음, 그니까 우리 좀만더 잡고 어밥 먹고 좀만더 잡고 그 다음에 연장 다시 하야돼어 이게 오한통다썩어손태야어 진짜? 어 근데, 근데 미끼 아직 2통이나 더 남아있지 아 그럼 아 반찬을 따라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아들 맛있어? 니가 고기를 좀 잡아가지고 맛있는거야 앞에 어, 무료수랑 커피 이런거 드시면서 하세요 무대랑 지금 피안 오네 어, 지금 피안 오네 딱기어 그러게 밥도 먹고 잠도 조금 잤고 그지 기둥에 기대고 형태야 하이파이브 한번해자 어, 이제 싸우지 말자 알았지? 아. 그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조금 할줄 알게 됐다고 아빠를 막 놀리고 이러면 못쓰지 뭐 농담이야 <웃음>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더이상 안 가르쳐줄 수가 있어 <웃음> 너한테 배웠어 이제 지렁이 많으니까 꼬랑지를 짤... 꼬랑지에서 중간쯤 오우 야 이거 크다 아까 짧게 했어? 길게 성태도 갑자기 확 올거야 응. 바닥 자, 잘 끌고 다녀? 어우 사이즈 좋아졌어 성태야 짧은 거 입은다 길게 쓰지 말자 그렇지. 야 크다. 어, 크다. 메퉁인가? 릴링 천천히 잘해. 메퉁이 같다 이거. 어, 메퉁이 아니 큰백족이야 장대? 여기 왜 이렇게 박냐? 메퉁이 같은데? 오, 우뭔데박고 뭐, 장대? 장대? 손맛은 좋지. 야야. 야. 잘 올려 잘 올려. <웃음> 대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아냐, 아냐, 줄자르아아아아아아아아지 상태 이거 봐 갑자기 확 치고 들어가지 막 전원하다가 어. 내가 잡은 거봐와 약간 야씨 살점 낮은 것 같은데 3자 3차, 3자 3차. 3야어 아빠가 잡은 거도 더 크다 이거 와 대박 아니 무슨 장된인줄 알았어 아빠는 나도 총을 계속 꾹꾹 박아가지고 나도 내가 연장 소금 가져와? 아니야 됐어 사이즈 좀 한번 다시. 니까3점 3자 와, 와... 크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있어 어 저거 어, 진짜 크다 아아 구도구독했어 그래 왔다 싶을 때 어차피 지렁이 남으니까어 좋아 어응백쪽이야 음, 그래도 아주 작진 않아? 아어 아, 어. 어. 됐어 그만하면 훌륭해 어우 싼거려 그렇지 어우 그래 아 아, 말은 이렇게 하고 아빠는 놓쳤어. 오우, 야, 좋다. 아 아빠 잤다. 이거는 뿌띠다. 혼자는 큰거 접었는데, 오우. 셋이 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 한번 찍어보고 퇴청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조과가 만족스럽거든요 이거 뭐 거의 다 쳤으니까 근데 선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네 배질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이 잘하실 거 같아요 젊으신 선장님이신데 모르겠어 자 올려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분자만 더 찍어볼게요 쪽맨바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이하실 분들은 아이스박스에 다 찍어 넣세요 한번 더 찍어 보실 겁니다. 와, 많이 잡았다한 마리만? 딱한 마리만? 응, 마리만. 미끼를 잘 끼우고서 한 마리만 해야지. 미끼 잘 끼웠잖아 이거. 맨, 맨 위에 꼬 이상했잖아. 이제 이제 됐어. 끝이야. 오 히트 마지막 포인트에서 아딱 히트했는데 확 채야지 확 채야지 그렇지 그래서 아냐 안 도망갔어 어우 괜찮아 뭐야 괜찮다? 야 크다 이거 오, 큰데? <웃음> 어커야 템질 한번 했으면 됐어 이아 아냐 아냐 됐어 야아 반 자고 저 뒤에 또 나와 갑자기 어 갑. 바로 내려야돼 버저비터라고 하는거야 이걸 막판에 응 야, 넌 괜찮은 것만 잡는다. 아니, 야, 막판에 분발들 하시네. 어? 후둑후둑 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내려. 오우. 내가 이거 <웃음> 이거 그거 니가 해 아니, 내가 하려고 아 이거는 시간 끌면 안되는데 시간 끌면 안되지 침착하고 10분 후에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보세요 자 10분 후와 쌍거리 컨테야 <웃음> 아빠가 해볼까? 됐다 괜찮아 그냥 내려 괜찮아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뒤에 계속 나와 이야 진짜 어떻게 내리자마자 저럴까 어우 사이즈 좋아 어우 사이즈 좋아 아빠가 도와, 도와줄게 아니, 아빠는 아빠한 마리 잡았다 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네 진짜 우리 아들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야. 낚시를 좋아하는거죠 이 녀석은? 저 잘할 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이란 것도 있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다들 정리.. 정의... 오우 정리 안하셨네 잡으셨어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들이랑 체험학습 내고 왔는데 오빠가 니까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선장님께서는 아쉽다고 하시는데 여... 저희는 좋았어요 채비 좀짜릴 어어어 네. 어. 아빠 채비 왔어 어어어 그래요 우리 아들 아쉬워, 아쉬워. 와 우리 아들 든든하다 정리할때도 조항에 자꾸 신경쓰시고 뭐 어떤 선장님도 그러시지 않은 선장님은 없으시겠지만 루키오 선장님은 특히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백조기 낚시하면서 음료수도 비치해 놓으시고 저 옆쪽에 가면 출출하실 때좀 드시라고 라면 그런 것도 좀 있고 자 이러저러하게 성의가 좀 팍팍 느껴지는 선장입니다. 선장님이시고 저희는 정말 재밌었어요 뭐, 뭐 백조기 엄청나게 많게 가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좋은, 저희는 좋았는데 선장님께서 계속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치, 성태야? 어. 아, 저, 저 어차피 나눠주려고. 아. 아, 큰 걸로. 감사합니다. 행제 <뱅제> 했네. 아장님 네. 네. 같이 나눠주세요. 네.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예? 너 먹을 만큼 잡은 거 같아. 위에 계신 분들 잠깐만 내려와 계세요. 야 그걸 꼭 자랑해야 돼 인마? <웃음> 아빠는 작은, 조그만 것밖에 못잡았잖아해야돼 <웃음> 원래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는 거하 <웃음> <웃음> 아빠는 매트로 팔걸이 걸어